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자 별건 없는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알찼던 닌텐도의 신작 공세 닌텐도 다이렉트 빠르고 간결하게 알짜배기만 모아서 한번 살펴봅시다 상대방을 잡아먹어서 능력을 획득하는 독특한 컨셉의 귀여운 별의 커비 닌텐도를 상징하는 게임 중 하나죠 바로 이런 정통성을 가진 커비가 시리즈 최초로 풀3d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2d 게임들의 3d화를 엄청나게 잘 시켰던 경험 덕분인지 게임 제목 에 걸맞는 황폐화된 도시를 정말 잘 표현했는데 아포칼립스 특유의 어둡고 한 분위기보단 그냥 낡고 밝은 가벼운 분위기에 커비의 각종 능력들 또한 3d에 맞게 재조정을 한 모습 xy축에서 벗어나오 z축을 이용한 전투와 공략 등은 ds 시절 우리 귀염볼 빵빵이를 좀더 귀엽고 입체적으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정말 재밌게 했던 사람들이 오디세이의 트레일러를 처음 본 순간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그런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커비를 해보거나 못 들어본 사람이 없었던 만큼 면도칼 먹은 뒤칼 능력 얻었다고 친구들이랑 툭탁거리던 시절이 떠오르는 만큼 어서 빨리 플레이 해보고 싶네요 몬스터헌터 라이즈 썬브레이크는 닌텐도 독점 몬스터헌터 시리즈인 라이즈의 dlc로 몬스터헌터 월드의 아이스본과 같은 대규모의 확장팩인데요 라이즈가 동양풍인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썬브레이커에서는 서양의 느낌을 대폭 강화시키려고 했는지 뱀파이어 하면 떠오르는 백차의 스카프를 연상시키는 갈기와 붉은 눈 허물어진 날개 가죽 등 서양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새로운 고룡을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공개된 건 티저 트레일러 뿐이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도쿄게임쇼에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4년, Wii U 출시 이후 무려 8년 만에 베요네타가 새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베요네타 시리즈는 데빌 메이 크라이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일본의 대표 액션 게임으로 이번 작품은 플래티넘 게임즈에서 뜬금없이 등장했지만 독특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액션 게임을 재해석한 예스 트럴 체인에 참여했던 미아타 유스케 디렉터의 데뷔작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3에서는 악마를 직접 선택하여 조종을 하는 등 여러 전투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에 영상의 마지막엔 게임의 출시일을 배고 한 캐릭터의 실루엣이 등장하는데 현재 여러 커뮤니티와 팬들 사이에선 새롭게 증장한 남캐다 vs 아니다 머리스타일 바꾼 잔느다 라며 썰전이 벌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물감을 땅에 싸서 땅 따먹기를 하는 엄청나게 창의적이면서도 재미를 함께 챙긴 히트작 스플래툰의 새로운 시리즈 스플래툰 3의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버워치의 레킹볼을 연상시키는 크랩탱크 적들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그레이트베리어 그래플링 훅과 같은 쇼크 원더 등 새로운 스페셜 웨폰들이 공개되었으며 싱글 플레이 모드인 영웅 모드의 로케이션도 공개가 되는 등 여러가지 스플래툰 3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선 최초로 한글화도 지원하니 이 기회에 한번 스플래툰에 입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론 매우 짧게 지나갔지만 한때 한국을 휩쓸었던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의 새로운 카페 업데이트에 대한 티저 트레일러를 짧게 공개하였습니다 박물관 내부에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 카페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작은 업데이트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중점인 게임에서 다른 유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생긴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인 업데이트죠 현재 티저만 공개된 상태라 내부 카페가 어떻게 생겼을지 그리고 어떤 크기와 어떤 콘텐츠를 가져올 지는 알수 없지만 많은 유저들이 크게 기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게임 외적인 부분이지만 이번 다이렉트를 통해 슈퍼마리오의 영화화가 공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떡밥만 돌다가 드디어 영화의 실체와 함께 2022년 12월 개봉임을 공개하였는데요 이번 슈퍼마리오의 영화는 미니언즈로 유명한 일루미네이션 엔터테인먼트 가 제작을 맡아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 마리오를 연기할 배우가 우리들의 스타로드 크리스 프렛 의 피치공주는 드라마 퀸스캔빗 의 아냐 테일러 조이가 맡아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93년도에 실사영화를 출시 했다가 이상한 팬메이드 괴작 취급 을 받은 역대급 망작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있긴 했는데 이번 작품에선 일루미네이션 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해 원작의 분위기를 잘 살려낼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됨과 동시에 얼굴만 봐도 웃음과 미소가 쏟아지는 배우진들이 든든하게 준비 중에 있어 굉장한 대작이 탄생할 거란 희망이 보이기도 하네요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는 새로운 게임들을 많이 공개하기도 하였지만 아무래도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도쿄게임쇼에서 본격적으로 게임의 내용들을 풀려고 하는 듯 몸풀기에 가까운 행사였는데요 그렇... 다고 해도 십덕터지는 커비와 무려 8년만에 돌아오는 배오네타몬스터 라이즈의 DLC 영상엔 들어있지 않았지만 새로운 닌텐도 온라인의 클래식 게임들의 공개와 이 게임들을 좀더 감성있게 즐기게 해줄 닌텐도 64와 메가드라이브의 추가 컨트롤러 판매등 맨날 스매시 버라더스신캐 공개만 주구장창에 대는 여타 다이렉트보단 훨씬 더 알찼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닌텐도 기대작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